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미니스드 코드의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을 수 있었는데요. 음,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표기법만 네, 알파벳 대문자가 뭐고, 스몰 m이 뭐고, 서스가 뭐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가 무엇인가. 또에드나또 또 어그가 무엇인가. 어, 표기법만 설명한 것이지. 코드 자체에 대해서 용도나 또 구성음이나 또 어떤 키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코드들을 어, 더 어, 직접 다루게 될때 그때 더 설명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 아 코드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구나 네, 이렇, 어,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코드 표기의 다섯 번째 자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음 근음과 삼도 근음은 알파벳의 문자 삼 도는 원래 표기 안 하는데 반음이 내려간 단삼 도는 스몰 m 자5 도도 원래 표기 안 하지만 반음이 올라가면은 어그러고 하거나 어 플러스 파이 아니면은 샵 파이브 반음이 내려가면 마이너스 5 또는 플랫 5 이렇게 표기 한다고 했습니다 자, 7도는 세가지의 7도음이 있습니다 장 7도는 메이저 7그 다음에 장 7도보다 반음이 덜 올라간, 그러니까 내려간 단 7도는 플랫 7 인데요 그러니까 그 플랫 된음 인데요 이거는 그냥 7 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디미니스의, 디미니스 코드에 쓰이는 세븐은 실제로 반음이 더 내려가서 온음이나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 역시 딤이라는 표시가 이미 있기 때문에 7이라고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4도음은 3도 대신 들어가기 때문에 서스포라고 하고요. 3도를 그대로 놔두고 집어넣으면 에드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에는 3도가 있던 없던 서스포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보다7 코드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세븐보다 위쪽으로 늦기 때문에 3도랑 부딪히지 않게 좀 피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 1이라고 표기하고 7이라는 숫자와 구분해 주기 위해서 괄호를 쓴다 이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 오늘 디미니시드 코드인데요. 이 디미니시드라는 말 자체는 줄여 줄임당하, 줄임당했다 줄임 당 이런 뜻입니다 네, 줄어들었다 감소되었다 그럼 무엇이 감소되었느냐? 바로 음정이 감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도, 미, 솔이었던 코드가 그음만 제외하고 바로 미와 솔, 그러니까 3도와 5도음이 각각 플랫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도가 플랫되면 small m이라고 이렇게 하고 스몰 m이라고 하고 음, 또 o가 플랫 되면 플랫 5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안 쓰고 그냥 기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디미니시드 디미니시드의 그냥 약자인 딤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그냥 딤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딤 세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 예를 예를 들어서 기타를 연주할 때는 이거를 그냥 이딤 7, 디미니시 7을 그냥 이 디, 표기를 이거랑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 디미니시 트라이어드 나,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3도로 된 디미니시를 연주하기가 기타가 어려워요 그래서 디, 어, 기타의 경우에는 7을 넣어서 감 7도를 넣어서 치는 것이 더 편, 손이 편하기 때문에 기타의 경우에는 이 c d 미니시드와 d 미니시드 7 이걸 그냥 같이 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다른 코드입니다 음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는 어 더블 플랫 c가 있습니다 네자 어쨌거나 이 d 미니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기하기도 귀찮다 길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제로라고 하는지 오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서클이라고 하는지 원 C 동그라미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게 디미니시드의 약자예요. 예. 자 디미니시 세븐은 위에서 세븐 코드 한, 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 이 디미니시 코드에다가 7도음을 넣을 때단 어, 7도를 넣지 않고 감칠도를 넣어서 그러니까 한번 플랫 더 시켜서 이미 플랫 되어 있는데 단칠도는 한번더 플랫 돼서 이삼도오도 들처럼 음 여기 들어가면서 플랫을 하나 더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근음 빼고 다 플랫이 붙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개명으로 따지면 도미 플랫 솔 플랫 씨 더블 플랫 네. 아,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 거예요. 왜 더블 플랫이라고 하냐, 복잡하게. 그냥, 결국, 두번 내리면, 라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라. 그러면, 라는 도로부터 따지면, 여섯 번째 음인데, 그냥 여기다가 라를 그리고, 예, 여기다가 라를 그리고, 그냥 여기다 뭐, 육, 육이라고 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라고 하실 텐데, 이게, 그, 이론상, 코드는 일단 홀수로 쌓아야 합니다. 1,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쌓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안 하고 표기를, 그리고 원래, 원래 음이 이 C 플랫 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플랫이 또 붙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또 디미니시 코드 활용할 때 배울 테니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근데 이두 가지는요 이두 가지 코드는 세븐이 있냐 없냐 차이지만 다 디미니시 코드예요 디미니시, 디미니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마이너 코드예요 겉보기에는 c 마이너 세븐 코드입니다 마이너 세븐 코드입니다 그런데 마이너 세븐스에다가 플랫5 오도가 내려가는 순간 이 코드가 마이너 코드긴 마이너 코드인데, 코드 성질이 좀 변해요. 디미니시화 되버립니다 왜냐하면, 3도가 플랫되어 있었는데, 5도가 또 플랫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차이는, 디미니시 세븐스와 이 마이너 세븐 플랫5와의 차이는, 바로, 7도음입니다. 여기서는 7도음에 더블 플랫이 붙었죠. 그래서 이걸 감칠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칠도는 그냥 단칠도예요. 그러니까 반음이 이게 높죠. 그러니까 결국 디미니시드 코드에다가 단칠도만 살짝 추가한 거예요. 근데 이디미니시 세븐은 디미니시 코드에다가 단칠도를 추가하다가 또 플랫시킨 거예요. 추가하면서 한번더 플랫. 차이를 아시겠죠? 자,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요 일단 우리는 표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름도 길고 응? 표기도 길죠 마이너스 세븐스 플랫 5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파이 파이 원을 반 자른 거 파이 표시로 하고 파이세븐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하프, 디미니시드, 세븐스 이렇게 읽습니다 네, 하프란 말이 뭔지 아시죠? 반 그러니까 디미니시드인데 반만 됐다 반만 그래서 이것을 반감화음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더라도 왜 하프냐 여기는 근음을 빼고 전부 다 플랫 됐거든요 이 세음이 다 플랫 됐어요 근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근음, 그 다음에 여기 단칠도음은 그대로고 가운데 두음만 플랫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음 중에서 두 개씩 두 개씩 그러니까 도와 단칠도음은 그냥 그대로고요 미와 솔은 플랫됐다 그러니까 반반씩 반은 플랫되고 3도 5도음은 플랫되고 1도 7도음은 플랫되지 않았다 이래서 하프 디미니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씩 나눠지니까요 예, 이것도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고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